우량창 실패해. 그래도 오늘 성공에다 한명 들어왔잖아. <웃음> 내일은 두명 들어오겠지? <웃음> 혓바닥 내명거 너무 귀엽다. 토마토, 토마토 탈 이쁘던데 어. 아~~ 돈 모아서 사야지 아돈 모아서 사야돼? 어그 이렇게 랭킹에 따라서 음. 그 보상을 주나봐 음. 명성같은걸 주나봐 시소 <웃음> 어 정말 싫어 아 이거 시소야? 응. 어시소요 아. <웃음> <웃음> 아니 그그 점프 해야 되는 거였어? 아니 점프. 아니 <웃음> 얘기를 해줘야지. <웃음> 아니 애들은 천보다 점프 하시잖아요. 웃지 말고 점프라고. 으쌰, <웃음> 잘냐너 <웃음> 잘한 거였네. 나 진짜 못하겠다. 아, 이게 움직이네, 시소가? 아니, 시소잖아, 말 그대로. 응. 애들이 이쪽에 있으면, 어? 자기가, 자기가 옆으로 가더라도 휘어. 어. 가운데로 가지 않는 이상. 아, 그래? 기운다고, 이렇게. 아, 내가 옆으로 가면? 니가, 네가, 네가 옆으로 가서 기, 봐봐, 응. 내려가잖아. 응. 아, 같이 가. 응?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나 잘한다, 이거. 솔직히. 그냥, 그냥 막무가내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나 씻어서 좀 잘하는 것 같아. 그지 해봐. 불러간다? <웃음> 해봐. 아, 이게 아니, 한쪽이 저... 응. 어? 인구 밀도가 많아지면 골치 <웃음> 아파요. 아, 애들 빨리 못한다, 이거. 그지 어 빨리 빨리 아이 나저 별도 벌써 아, 저 앞에 가는 애들 많다 뭐, 이거 어떻게 되네? 맨날 연습하나? <웃음> 모르겠지뭐 많이 없네. 근데 이거 게임을 잘 해야지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아 보면서 못하면 아니 못, 못하는 것도 못하는 건 나름대로 재밌다니까 그래 응? 내 때... 내볼내볼아 이게 사람과는 어, 좀 가면 안되네 응, 좀 너무 높으면 아. <웃음> <웃음> 오! 봐봐! 너 봐봐! 우와 대단하지? 그럼 네가못 올라가지 아! 아좀 기다렸어야 되구나 아니지 자기 무게 때문에 아, 계속 그래. 기울잖아 나, 얘는 갈수록... 나랑 똑같이 생겼어. 얘도 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아, 똑같이 생겼어. 진짜. 아, 이거 똑같이 생겼어. 아, 댄댄댄 해먹어, 다시. 아, 진짜. 야, 얼마나, 얼마나 어네 조이스틱, 조이스틱을 갖다가 막, 빌려잡고 있었으면 뜨끈뜨끈하냐. <웃음> <웃음> 나 부러질 것 같아, 그거. 야, <웃음> 오늘만 레벨 엄청 올린다. 지금 바로 팝핑피는 거잖아. 어. 아. 진짜 아팠다. <웃음> 아, 못 살겠다 진짜. 아, 이거 재밌던데. 어, 나 이걸로 이, 여기서 한번 있겠잖 응. 아준비어게아고이나게오 어, 빨리 빨리. 오 어, 이거 작아야겠다. 되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조심 조심. 아, 옆길로 가면 되네 진짜 오어야 아, 이야 아, 거 아, 니꼭저어 아, 니꼭저지막에꼭 저런 장면을 보여주더라고 <웃음> 와 엄청 기다와2라운드가 2라, 어렵네 완네 똑같아 네? 네. 부 똑같아 달려 달려 달려?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좀,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그렇지 매달려 되게 잘하는데 왜? 난 몸매달지? 못매 아 됐다 몸매달 <웃음> 것도 썰어 <맞아>. <웃음> 아니 몸매달 것도 썰어 줄게 는데 이제 30명밖에 없어 안돼 와야. 오빠야 이렇게 만든 애들 맡아요 오케이 좋아 어? 오케이 좋아 어 뭐야 뭐야 갑자기 숫자가 줄어들었어 어? 아니 이라운드라빨아 어. 아. 아,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다리 빨리 지리 빨리 빨 어어어 오! 오! 아, 마음이 급했어 마음이 급했다고 떨어져라 떨어져라 떨어져라 네가 빠봤지 <떠났진다. 웃음> 이제 잘할 수 있겠지 어 이제 잘할 수 있겠지 <웃음> 야 우리 끝, 끝까지 갈 때까지 해보자 아, 아 이게 모기가 생 이게 한 번씩 딱 터지는 그 <웃음> 구간이 있구나 있잖아 내 생각인데 아까 마지막에 웃긴 장면 넣었을것 같은데 이거 실패한 영상만 편집해서 오면 어 아이거씻어구나 야야야 구름 다 벌써부터 구름 내에서만 올라가 올라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조철 조철 조철 아 이게 몸이 뒤뚱뒤뚱하니까 굴러버리면 괜찮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다 굴러버려 응? 뭐야? <웃음> 기다리는 거야. 아아. 일이게오 실제. 여기 괜찮아. 몸을 와 어, 터비 높은지? 아 내가 너무 빨띠였 음. 애들 엄청 귀엽다 올라올라 올라가 애들 엄청 귀엽다 어떻게 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우르르 우르르 우르르 떨어지, 떨어지는 거 봤어? 음. 잠깐만요 <웃음> 잠깐만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요는 나는, 나는, 나는, 정는 나는, 나는, 나 안녕하세요. 아, <웃음> 아깝다. 이번에 좀 잘해 봅시다. 제발 좀. <웃음> 아, 밤 새겠네 이러다가. <웃음> 내가 말해서 나는 거야. 나 때문에. 국민음 I'm going to go ahead and get you guys to come back. 오. 야 실버 통과했어 오, 진짜? 20등 와. 이제 마지막 넘었어? 아니야 계속 하는거야? <웃음> 마지막 최후의 리드 <릴드>. 아 진짜? <웃음> 어? 보고 <웃음> 뭐야? 물로 점빵을 잔소리 도배해. 통과해야 되는 거야? <웃음> 아 잡아야 돼. 아니야. 앞. 더. 뭐 하는 거야? 저 링을 통과해야 되는 그래야지 우리 우리 팀 점수 먹는 거지. 아이 팀전이야? 응. 어? 잘한다. 우리 팀? 응? 우리 팀 잘해? 아니다 아니 우리 팀거이다 넘어가잖아. 뭐요? 니기 거의 다파란색이데 안 보여. 왜내 앞에는 제일이 안 되냐? 네. 230에. 안 돼. 우리 팀다 떨리겠다. 어, 어, 다시 라잡고안 돼. 네가 제일 못하. <웃음> 어? 아니야. 내 앞에서 안, 안 나타났는데 어떻게 3주차. 어, 어떻게? 이쪽, 이쪽 가야. 아니야. <웃음> 안돼 제발 오이기세요이기이있이이기고있이이기고있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란팀 노란 팀 노란 팀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잡으면 안 돼?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 아 조금만 조금만 더 아! 어? 이겼다! 어? 우리 팀 이겼어! 우리 팀 이겼어? 아니 그게 아니고 2위까지만 되는 거 아니야? 모르지 지금 근데 꼴등은 아니었어 아무튼 아 꼴지만 아 꼴지만 맞잖아 그렇네 아까 그러니까 보니까 니네 팀하고 파란 팀인가? 거기가 제일 잘했어 살금살금 가짜 타일 을 피하고 결수전까지 둥달아. 어? <웃음> 뽕뽕 빠지나봐. 어떻게? <웃음> 가짜 타일 아저좀 색깔이 흐리고 아니야 아니야 그런 거 그런 거 의미가 응. 없어. 아. 나고야 <웃음> 어? 되겠다. 아그거다 됐어? <웃음> 어. 오오 오! 앞에도 들 쟤네들 쟤네 쟤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아 그걸 외워야 돼 길을 어, 저기 저기 안 간다 안, 안 간다, 간다. 아씨 참아 <웃음> <웃음> 갑자기 저렇게 사라지구나 와 이거 진짜 모르겠네 오 어,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 어, 그렇지 내가 발견했어 여기 오 그런지 그런지 거기 앞에 가봐봐 잡아봐 니가 집어, 집어 던지자 집어 던지자 집어 집어 집어 집어 이쪽이다 우와, 우와. 아니야 <웃음> 애들 깨겠어 던지고 던지고 던지고 던지고 <웃음> 에이씨 아아 오늘 여기까지 해야 돼. 야, 야 재밌다 <웃음> 아 아쉽다 아 진짜 잘하네 그만해 오 많이 발랐어풍성건 뭐야? 주는거야? 오, 오. 뭔데? 오오! 오, 색깔 변했다 옷아 그래? 어. 아색깔 변했어? 어. 오늘은 여기까지 뭐안 눌러져